이렇게 감추고 있어. <웃음> 과거가 깨끗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거칠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얍삽하다 그래지 <웃음> TV에 나오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지. <웃음> 우리가 그러잖아. 능락한다고 하잖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 <웃음> 지금 어떤 뭔가의 논란에 화두에. <웃음> 자꾸 비우서. 굉장히 머리를 굴리겠지만, 이거는 빼박 아니냐?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더 터질 게 있을까요? 이거? 더 있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오늘 사주를 하나 가져왔어요 사주 네.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며칠 전에 기도 갔다 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한 말씀을 하나 얘기해 줄게요 네.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럴싸하게 하고 다닌대 어. 이분 성격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감추고 있어 <웃음> 오늘 이거 나 입은 옷에 네. 반대해야 될것 같아 네. 검은 옷에 흰색을 좀 칠해야 될것 같은 아, 네. 야, 얘 뭐지? 근데 보기가 싫다 뭔가 성격이 안좋아요 성격이 안 좋다라기보단 뭔가 감추고 있는 게 많고 네. 과거가 깨끗해 보이지 않고 아, TV에 나오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지! 그러니까요. <웃음> 다르지. 우리가 그러잖아. 능락한다고 하잖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 이번 올해 운은 좀 어때요? 이 사람 운으로 봤을 때는 좋아. 그래서... 뭔가 언급이 되고 뭔가 자기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것까지만 운이 좋은 거예요 목표가 이뤄서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진행이 돼서 운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게 다 성과가 이루어져야 운이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과정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과정이 진행이 되어서 그만큼 또 운이 좀 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어떤 뭔가의 논란에 네. 화두에 자꾸 뗐어요 자꾸 비웃어 네. 굉장히 머리를 굴리겠지만 <웃음> 이거는 대박 아니냐? 이 사람이 그러면 은 원래부터 그런 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난 굉장히 거칠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얍, 얍삽하다 <웃음> 그러지 양심적이지 않아 예.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황영웅이라는사람이에요는에사진한번보여드릴게요 네, 그 <웃음> 어머 사최근에 어떤 유튜브가 제보자의 인터뷰를 했에요 황영웅 씨한한 이제 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들은 나와서 활동을 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지사람들에어 나온다고 칩시다. 네네. 무슨 빛을 보려고 나오겠어? 선생님, 보시에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 근데 좀 조언을 하고 싶긴 해요. 그냥 깔끔하게 인정. 인정을 하면 또 사람들이 또 마음을 돌릴 수도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이분 근데 진실을 말하긴 할까요? 나는 자꾸 회피할 것 같긴 해. 논란이 된 상황에서 해명을 해야 이게 좀 잠잠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논란이 됐을 때 그냥 약간은 이제 침묵을 하면 이게 잠잠해지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해명을 하고 빨리 인정을 하고 해야 좀 잠잠해지고 이분한테는 좀덜 명성에 덜 상처가 되지 않겠나. 더 터질 게 있을까요? 이분? 더 있지. 그 20대 때뭐 놀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성격은 좀 바뀌었을까요? 뭔가 개가 천선 할 수는 있겠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점 하나만 그래도. 자숙하세요. <웃음> 이게 자기가 운이 좋다 하더라도 네. 그 운을 어, 어디까지 끌어 당겼을 것인가는 자기의 재량이긴 하지만 네. 네. 네. 너무 과요불급이잖아. 네. 네. 네. 네. 딱 거기까지만. 씁쓸하네요.